서구 방화동 원저수그레 안녕 박스이오 방콕이오 오늘은 수그레 집에 왔어요 수그레라 함은 소의 껍데기입니다 소의 그 위에 가죽 있죠 그거 뺀 바로 밑에 있는 껍데기 그걸로 오늘 무침 요리인데 여기다 무침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무침으로 먹다가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다시 요 불을 올려가지고 자글자글하면서 먹으면 된대요 오무쳐서 나오네요 콩나물, 파등 각종 야채와 함께 묻혀져 나오는데요 손으로 조물조물하니까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네. 저희 공깃밥도 하나 주세요 자,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불을 안 켜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 껍질입니다 잡자마자 느껴지는 탱글탱글한 탄력적인 느낌 어, 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네 <웃음> <웃음> 여기요! 그분이 보고 싶다 아. 소주! 소주를 필요하다! 소주가 빨리 긴급하게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아이쿠! <웃음> 아니 이, 이 맛이 뭐지? 아.. 이 식감 뭐더라? 음. 와, 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떤 맛이냐면 우리 소머리곰탕? 소 소머리 그거 먹었을 때그 위에 찐득한 젤라틴 있죠? 이게 그수그래니까딱그 맛에 플러스알파 이 상큼한 야채와 함께 콩나물 아삭아삭 같이 씹히니까 이 식감이 혀끝을 탱탱 이렇게 쳐주는 그런 맛한점한점 한점 먹을 때마다 묘하게 빠져드는 금자빠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소자 시켰지? 중자 시킬 걸. 입안 가득 물고 있는데 계속 젓가락질이 가네요. 멈출 수 없네. 처음 먹어보는 수구레지만 아주 익숙한 맛이랍니다. 아 생각보다 이게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는데 와 소름 끼치는 맛오나 여기 막와 오, 오, 오. 이거 그냥 무침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불 켜고 먹기 싫다 절대로 무침으로 많이 먹지 마세요 응? 음? <웃음> 식초 맛 빠진 골뱅이 무침가 따끔하신 밥을 달라고 했는데 밥을 왜안 줘?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웃음> 밥 주세요 밥 콩나물이 진짜 와 너무 아삭거리고 하네. 이 야채들이 아주 그냥 쫀득 아삭 식감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음.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소주 아, 소주 맛도 바뀌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음. 저도 모르게 너무 맛있어서 발을 톡톡톡톡 굴렸네요 와... 왜 유명한지 알겠다 진짜 여러분 오늘 평일인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5시 40분인데요 재료가 소진됐다고 앞에 영업 종료 빵 하고 붙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못 먹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름 적은 사람까지만 컷. 벌써 6시쯤에 <웃음> 웨이팅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모든 걸 보상해주는 맛 <웃음> 탱글탱글하고 아주 쫙쫙쫙쫙해가지고 입안에서 춤추는데 그 사이에 버섯도 있어가지고 이 버섯이 육즙을 빵 이렇게 터트리면서 수구레 이 약간의 그 고소한 소의 냄새와 함께 섞이니까 마... <웃음> 이 수구레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코의 가죽 바로 밑에 있는 부위라도 좀 질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텐데 전혀 질기지 않고 와 젤라틴같이 쫄깃쫄깃 아 젤라틴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해 닭발 씹는 느낌? 음 닭발 씹는 느낌 좀 꼬들꼬들한 식은 닭발 씹는 느낌 딱 보는 느낌 음. 소 특유의 그런 냄새가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고소한 소고기 맛 있죠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그 맛나요. 와사비장에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와사비장보다는 그냥 먹는 게더 맛있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깊은 맛이 퐁퐁 하고 올라왔어요. 짠. 멈출 수가 없네요, 정말. 공깃밥 하나 시키셨죠? 네. 네. 나의 공깃밥을 이제 서물어 봤어. 주식이? 아니야. <웃음> 저분. <웃음> 여기가 위에 테이블이 몇개 없어요 한, 한 대충 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근데 와저 어떻게 다 소진을 하나 이랬더니 지하에 내려오니까 광장이 있네요 <웃음> 되게 시끄럽고 웅웅거리긴 하는데 와이 분위기 또 나쁘지 않네 포장마차 같고 막그런거런 그런 분위기 <웃음> 이렇게 깻잎이랑 벌써 절반 이상 먹었네요 밥이 올 때까지 뭐한다 한잔 찌그려야된다 찌글찌글 <웃음> 찌글 으글는글 찍으려는다! 찍으려는다! 찍으려는다! 찍으려는다! 찍으네는다찍다찍다 수구레에 올려서 싸먹는 것도 아주 일품이래요. 영상을 다시 보는 저도 지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아 이거 죽이는구만. 금방 한이 따끈한 밤에.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목소리> 오, 오, 오, 오 살렸어 살렸어. 어우 씨 깜짝 놀랐네 내 수구레. <웃음> 여기가 국수랑 그리고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무침에서 볶음으로 변 이렇게 이제 데표진 거를 금방 불을 켰으니까 어느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된다고? 아우 침이 그냥 막 넘어가는데 조금만 참아 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은 별코 지루하지 않다 <웃음> 와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볶으니까 완전 다른 맛 이거는 주꾸미 볶음? 낙지 볶음? 와 칼칼하고 아주 그냥 와워워 중짜 시킬걸 먹을 때마다 후회되는 중짜 시킬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음. 안 뜨끈하고 어. 매콤 칼칼하니 아주 그냥 입맛을 너무 돋아줬어요 닭발, 국물 닭발 되게 맛있는 국물 닭발만더 나요 와 신기해 진짜 신기해 <웃음> 볶음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밥이 없답니다 이렇게 슬퍼스로 수가... <웃음> 밥이 없대요 햇반을 사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 남은 밥이 조금 있어서 제가 볶음밥을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참기름장과 김을 살짝 주셨어요 자. 와이 색깔 아 빨간색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 아, 너무 예뻐 밥이 이렇게 예뻐 보여도 되는 거야 아름답잖아 너무 아름다워 크게 한입 먹어봅니다 이건 또 무슨 맛이래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양념 진짜 와 아, 양념 양념장이네 찔레 음, 감사합니다. 드디어 국수가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긴 그냥 하얀 국수 같죠? 한입 베어 무는 우와. 순간. 와. 감동을 받습니다. 간장국수인데? 약간 매콤한 맛도 살짝 나는데 거기에 이 참기름과 이 오이가 되게 얇게 채박 썰어 들어가여가지고 이 상큼함까지 그리고 국수 너무 잘해 맛. 어 냉면집 가면 냉면 엄청 막 빨잖아요 냉면 잘하는 집 가면 국수를 미친듯이 빨아가지고 완전 그 옆에 있는 밀가루나 이런 게싹다 빠진 전복기싹 빠진 국수라서 입에 딱들어간는데 톡톡 파거내 이런 게 전혀 정말 맛있는 국수였어요 너무 깔끔해 음. 탱글탱글 쫀득쫀득 음. 장난아니요 순식간에 국수 절반이 사라집니다 국수를 먹는 순간 잠깐 수고래를 잊어버릴 뻔했어그 <웃음> 정도로 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내가 부어준다 부어줘 밥수리가 촬영하면서 배떼지가 많이 커졌나봐요. 이집이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잘도 함께 커졌지. 몸이 커졌나? 와. 중짜 시킬 걸. 계속되는 후에. 밥이랑은 또 달라요. 한 가지 메뉴에서 네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좋아요 구독하시죠 알람까지 따롱따롱 안녕